삼월상 24장 1절로 22절은 뭐 너무도 잘 아는 내용인데요. 다윗이 기름음 받은 자를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그리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처럼 신하들이 그렇게 부추겼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옷자락 벤 것조차도 어, 후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잘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유의 대주재자이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의 다스림에 굴복하며 그분에 의해서 이게 차츰차츰 차츰 저 기름 양의 목동으로 있을 때 말이죠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10여 년 동안 지금 이렇게 쭉온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워 오신 것을 알고 끝까지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자기가 비록 지금은 그 사울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신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그 알고서 그런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심판자가 돼서 무엇을 행하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겸비한 마음 이건 사람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마음입니다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마음이고 주님이 은혜를 알고 주님의 구속사를 알고 그 안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역할을 맡았는가 하는 걸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웃음> 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명이라는 게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한 생명을 함부로 해야 하지 않는다. 그런 분명한 원칙이 있었던 것. 그리고 뭐 이제 대살, 고린도 전서 4장 이 말씀은 우리가 제가 이제 독일 갔다 와서 설교한 그런 말씀인데요. 아, 이제 그저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리고 또그 사람들이 육신에 속해가지고 아 각그 사람 진영 이게 어떻게 보면 진영 논리인데요. 그냥 어느 누구에게 속하면 내가 안전하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교회 고린도 교회가 갈라져 있었잖습니까. 베드로파 뭐 아볼로파 또, 바울파, 또 그리토파,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 그런 것으로, 어, 가면 안 된다. 그, 그런, 그니까 그런 판단이라는 게 철저히 세상적인 판단이고, 그, 그,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주님의 몸인 교회에 연합된 존재로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알고, 그, 거기에 충성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주된 것이다. 그러니까 허망한 그런 싸움의 싸움의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그 이제 내 편을 높이기 위해서 항상 상대를 치려면 그게 벌써 이제 사람으로 미워하는 것이 되고 결국은 그 미움은 살인으로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직접 뭐 칼이나 뭐 무슨 그 다른 흉기를 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어로 상대를 죽일 수 있는 거고 그, 그 미움으로 그 상대를 얼마든지 그렇게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주님의 생명으로서 그 생명을 발휘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갚는 태도를 취하고 살아가야지. 악을 악으로 갚어서도 안 되고요. 배은망덕하게 살아가도 안 돼. 그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악덕으로 갚는 그런 일을 해서는 더더욱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무, 무, 무엇을 위한 생명이냐? 내 생명이. 그리고 내 생명이 생명으로서 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생명으로서 존재하려면 그 생명의 발휘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그, 그, 그,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웃의 유익을 위한 생명의 발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생명은 죽은 생명이나 똑같아요. 그건 타락한 사람들의 생명이죠. 자기 영광이나 추구하는 육신의 생명. <웃음> 만약 백자가 그런 일을 하게 된다면, 부끄러운 불 가운데에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것이에요 <웃음> 134문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제6계명이 무엇입니까?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육계명이 말하는 살인이 뭔가 그리고 사람의 에, 생명이 에, 과연 어떤 것인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생명의 발의가 어떤 것인가를 거론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그 많은 것 육계명이 그 많은 게 무엇인가 육계명을 말하면서 어, 저기, 추적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육계명이 명하는 게 뭔가. 135문에서는 육계명이 명하는 게 뭔가. 이게 이제 동전의 앞뒷면 같은데요. 하나는 부정적인 것, 하나는 그 이면에 있는 긍정적인 것, 적극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을, <웃음> 어, 보는 것입니다. 율법에 보면 이제, 그 뭐, 가령 부모가, 자식이 부모의 말을 안 듣는다든가, 율법에 그 많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아주 단호하게 처리하게 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사회를 세우기 위한 생명의 발휘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 실수나 뭐 고의가 아닌 것, 실, 실수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기회를 주는 거지만, 그래도 더 이상 볼 것이 없이 생명의 발휘가 죽었다. 죽은 생명이다. 그러면 사형을 시킵니다. 예, 돌로 치든가 아무튼. 그런데 이제 요즘은 뭐 요즘은 사형 폐지 운동도 하는데, 예, 그런 것은 사실은 정당한. 그런, 그, 어, 것이 아닙니다. <웃음> 하나님께서, 어, 사형, 어떤 죄에 대해서 사형을 허용하셨으면, 그걸 다, 당연히 따르는 것입니다. 택한 <웃음> <웃음> 사람이라면 사실, 그, 더 이상 실수하지 않고, 완전히 죄, 저 사망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미리 데려가신 것이 될 것이고, 그 저기 택하지 않은 사람 같으면 스스로 이제 택 택자됨을 무시하고 불택자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에 합당한 심판이 이만합니다. 사람의 생명이란. 진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언약의 그 거룩한 사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서, 그, 하나님 사,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웃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나타나야 그 생명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아무리 겉으로 그럴듯하게 포장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죽은 생명이고 아주 몹쓸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에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나님, 그,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정해놓은 그런 율법의 그 정신보다도, 율법의 그런 어 권위보다도 더엄미로운 그런 말씀을 내리셨어요. 미워하고 욕하고, 이제 미련한 놈이라 하는 사람, 지옥불에 들어간다. 여기 라가라는 말은 그 아람어로 레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음력해서 말한 거예요 라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에, 무가치한 놈, 이, 가치가 없는 어리석은 놈 하는거죠 그런 요기에요 무가치하다 너는 존재 가치가 없다 넌참 미련한 놈이다 그런데 이게 지옥불에 들어간, 근데 얼마든지 그 미련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외적으로 표출할 경우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판단과, 이제 이게 자기 그 감정을 실린 것과 어 다른 거죠. 이 동질의 그 상황 속에 있는 존재라고 그러면 그렇게 그 판단하고 자기 그 정서를 심지 않, 싫지 않죠. 동, 동, 같은 맥락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싫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는 다른 맥락의 사람이라고 전제해 놓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건 발의적인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엄난에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그나마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니까 의로운 백성으로서 그 모습을 갖춰 가는 거지.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알면 함부로 논죄하고 판단하면 안 돼. <웃음> 그 이제 여기 보면 어, 어, 물리적으로 이제 죽이지 않더라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범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게참 중요해요. 여기 짐승의 생명에 대한 내용을 조금 얘기를 했는데 어, 뭐 동물 보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치 사람의 생명과 짐승의 생명을 같이 취급하는 듯한 인상 받다, 받는다. 그 그러니까 짐승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건 분명히 다른 것이에요. 짐승의, 짐승이 무슨 그 사회를 이루기 위한, 언약된 그 사회를 이루기 위한 그런 뭘, 저, 지성이나 어그 감성이나 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근데 그걸 사람과 동격으로 보면 그 이게 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짐승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굉장히 좋은 태도입니다. 그, 인마누엘 칸트가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그 동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본성을 알수 있다. 뭐, 이제, 뭐, 간디 같은 사람도 동, 짐승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국가 수준을 알수 있다고 그런 표현도 했는데요. 아무튼, 그 동물을 함부로 하는 사람치고, 학대하는 사람치고, 어, 정상적이지 않, 정상사람이 인없고 그 유영철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그 개들을 학대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 그런 평소에 개들을 학대하는 사람이 살인한답니다. 어느 때 그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 그, 새끼와 젖을 함께 삼지 말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먹어도 좀 미안한 감을 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고, 그 생명을 존중해서 그 생명을 키울 그 젖과 그 생명을 같이 죽이는 일을 하지 말는 그런 그, 정신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렇지만, 그 생명하고, 인간 생명하고는 또 다른 거죠. 그니까, 러 인간 생명의 발의는, 아, 그러니까 주님이 그 짐승을 지으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게 하신 그런 토대 수준에서 대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지, 사람과 같이 대, 대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웃음> 게또또한 가지 이제 그 이제 잘못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을 또 비유했는데요. 과학 과학이 지금 학문의 여왕과 같이 대접받는 시대인데 뭐든지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으면 뭐 취급을 하지 않아요. 굉장히 그 존중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아, 아,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그 과학을 하는 그 아들을 두고 그가 박사 학위를 받을 때 받아갖고 왔을 때 천문학을 아마 연구했는가 보죠 하늘 보고 별에 대해서 천문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해주길 바랬는데 남들이 모르는 것을 촥 설명해주길 바랬는데 오히려 아들은 인문학적으로 그걸 보고 그 감성을 표현했거든요. 그거 갖고 실망을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과학, 한, 과학적인 지식이 중요하지만, 사실은 인문학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저, 우리가 과학으로 다 헤아려 알수 없는 그 주님의 그 배려와 사랑이 있잖아요. 우리, 제가 어느 저기, 어느, 어느, 페이스북에서 뭐 어떤 사람이 저 1, 1km에 올라가서 뭐 저쪽 100km로 올라가서 더 올라가서 쭉 우주 바깥으로 나가서 볼때 이제 이그 지구라고 하는 그런 이 별이 티끌에 불과하고 티끌에. 또 거꾸로 이게 이제 눈 속으로 해가지고 원자까지 저기 파고 들어가도 거의 소 우주에 어떻게 보면 들어가. 참 신비 신비한 그런 존재예요. 근데 사람이 주님께서 어, 어, 열방은 통 속에 물과 같은 그런 그런 표현도 했어요. 주님이 그렇게 크신 분이신데 예, 그분 그분의 형상을 힘입어서 존재하는 생명 그 생명들을 티끌이지만 티끌과 같은 존재이지만 존중하고 따뜻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그 부여하게 하고 그 사람이 그, 그 인간성을 제대로 지성이나 감성이나 의지가 제대로 발휘되도록 세워가는 것은 참으로 고귀한 일이에요 진짜 고귀한 일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으로서 세워나갈, 세워나가게그 생명이 그렇게 발휘되도록, 지성적으로나 감성적으로나 의지적으로, 그렇게 발휘되도록 양육하는 게 얼마나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건지 알수 없어요. 그런, 그런, 그런 일을 위해서 사실은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사실, 그, 그, 금용으로 얘기했지만, 거기 적극적으로 누려가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의 그, 그, 하나님 앞에서 한 호흡 정도 된다 하는 그런 표현도 살펴봤었는데, 하나님이 만물 가운데 다이아몬드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 호흡도 안 되는 존재가 될수 있어요, <웃음> 하나님은 그 전에 그 제가 그 그런 설명을 드렸었는데 인간이 나이 80을 산다고 보면 1분에 사람이 호흡을 15번, 15번 정도 한다고 1분에 15번이면 그 1시간이면 얼마나 합니까? 900번 정도 하는 거죠 10분이면 150번, 900번. 그리고 24시간이면 뭐2 1,600번. 그걸 또365 곱하면, 1년으로 치고 또 곱해서 80을 곱하면 6억 4천만 번 호흡한대요. 6억 4천만 번을 호흡하고 우리 가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입니까? 이거 호흡 한 번.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이 호흡에 빚, 빚을 지지 않았다. 우리 호흡에. 빚, 우리가 하나님께 빚, 빚을 비지로 호흡 내놓라고 으할수 있는 권리가 없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그 호흡 그 생명이 정상하게 발휘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흡 주시는 것을 그 망각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호흡을 취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연장할 수 있는 것처럼 하고, 그거 가지고 뽐내고 자랑한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한다면, 그게 생명이냐, 이 말. 그게 생명이 아니죠. 하나님, 그, 모든 인격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그, 구현하고, 그 호흡을 하면서 그 생명을 써야 돼요. 우리가 호흡을 하면 정상하게 그 생명을 써야 하는 거죠. 생명의 가치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실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게 우리의 호흡의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게 되려면 그것과 관련돼서. 이 다, 다, 우리가 이걸 공부해봐도 그러고, 혼인과 가정교회, 그걸 공부해, 교회에 대해서 공부해봐도, 뭐, 부, 뭐, 모든 걸 공부해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세우셔가지고, 그 충만한 대로 나아가도록 하, 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와 질서를 허락하신 거예요. 교회 집분자를 허락하시고, 교회, 교회를 허락하시고, 가정을, 그~ 언약의 머리를 주시고 언약의 그~ 그~ 몸을 주셔가지고 그 사랑을 누리게 하죠 삼위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을 반영하는 그런 걸 누리게 하 그게 호흡 그게 그 생명의 가치이고 그게 영광이다 사람으로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죠 거룩한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아이, 난 다른 사람 미워한 적 없어. 다른 사람 내가 학대한 적 없어. 그러니까 난잘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 적극적인 면, 긍정적인. 그, 이제, 금령이 있지만 또 명령이 있다. 그, 여기서는 그 이면에 그 주님의 그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이면의 명령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놨어요. 그게 135문입니다. 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5문. 육계명이, 제육개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육개명이 명하는 것은 모든 세심한 생각과 정당한 노력을 기울여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것인데, 누구의 생명이든지 부당하게 빼앗으려는 온갖 생각과 의도를 반대하고, 온갖 격분을 억누르고, 온갖 경우와 유혹과 관행을 피해야 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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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과, 인내함과, 화평함과, 인내하며 견딤과, 잘못을 용서함과, 선으로 악을 갚음과,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고, 부지함과, 무지한 자를 보호하고, 변호해야.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참, 이 긍정적인, 그, 긍정적으로 인권을 생각하면서 그 사회를 형성할 때 누려가야 될그 요소, 요소들을 다 거론해 놨어요, 사실. 아주 세밀하게. 큰 틀에서는 우리가 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는 거지만, 이렇게, 여기, 여기서 보면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어요. 누구의 생명이든지 부당하게 빼앗으려는 모든 생각과 격분과 모든 경우와 유혹과 관행을 피해야 한다. 둘째로 폭력에 맞서 정당하게 방어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인내하며 받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즐거운 마음을 먹으며 절제 있는 생활을 하는 것이고 셋째는 사랑의 마음과 화목하는 말과 행위로 어, 어, 생명을 보존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외부적인 것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것들을 피하고 말이죠. 내부적으로 갖추어야 될 것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어, 노력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세밀하게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심정이 되어서 어, 그걸 가지고 있어야 이육계명을 제대로 준수할 수 있다. <웃음>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렇게 나와있죠. 하나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웃음> <웃음> 우리가 이제, 우리 상황을 보면 주님께 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세상을 봐도 그렇고, 나를 봐도 그렇고. 사단을 생각, 봐도 그렇고, 주님께 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기에게 선한 것이, 그 능력이 또 선한 것을 행할 지혜가 있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면 내가 도무지 살수 없다. 그런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진 자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남을 어떻게 나보다 낫게 여깁니까? 내 나는 참새까만 존재다라고 하는 걸 알고, 다른 사람에게 그 선한 게 하나라도 나오면 참 나보다 낫다.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려가니까. 그런, 그런 태도를 취해야 돼. <웃음> 그러니까 철저히, 그, <웃음> 어, 다른 사람의 유익을 도모하고, 어, 자기 미워하는 사람에게 피, 사랑을 표시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그런 태도까지. 그러니까 다윗이 아주 그 본을 잘 보인 거죠. <웃음> 그러니까, 에,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할 때는 요 우리 외부적인 조건을 볼 수가 없어요 그 보면 사랑을 할 수가 없는 사람 탐욕이 들어가기 때문에 <웃음> 탐욕이 있으면 생명길은 불가하다 이성교제도 그 사람 자체보다 배경, 학식, 돈, 외적인 보고, 미를 보고 집착하면 거기에 에, <웃음> 메이게 됩니다. 그러면 참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웃음> 그 죄인인데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서로 넘치게 해서 서로에게 넘, 넘, 저기, 넘겨주려고 해야지. 그게 생명 있는 사람의 본분이죠. 그리고 그, 그게 다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주님의 사랑을 진짜 아는 사람만이 그 사랑을 할수 있어요. 원수사랑, 원수까지 사랑하고 피빵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하면서 형제들의 유익을 도모하고 그게 살아있는 그리토의 생명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리토인들은 노예나 창기, 거지 이런 사람들, 장애인 뭐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그, 그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심정으로 그 주, 그 주님이 명하는 것을 행하려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당하게 남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그내 안에 남아 있는 옛 사람의 성향들을 억누르, 억눌러 가지고 이제 그 생명의 발휘를 해야 된다. 예, 예 다윗이 잘그 본을 보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한 지체된 존재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헐 뜯어가지고 저 시기해가지고 헐 뜯고 끌어내려야 자기가 올라가는 줄 알고 함부로 하고 어, 무법하게 무질서하게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하나님이 권세도 주지 않고 그런 권위도 주지 않았는데 함부로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참 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아, 철저히. 이,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도록 하,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 충성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김홍전 목사님을 팔아가지고 나를 높이려고 하면 안 되고요. 비근한 예로 가까운 예로 말씀드립니다. 김홍전 목사님과 같이 살아서 이웃을 위해서 이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모든 희생과 헌신을 해야 돼요. 그게 진짜 김홍전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김홍전 목사님 팔아가지고 그 내세워가지고 자기를 높이고 그건 죽은 자의 생명의 발휘가 아니에요. 정상적입니다. <웃음> 거짓 거짓 사도들은 항상 쓸데없는데 올라가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고 그 하나님의 참 정도를 아주 세상에 지키기만도 못하게 대하고 그러죠. <웃음>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렇게 대도 대도 자기 일을 다 하고 가는 거예요. 파울은. 제가 요번 주에 뭐 어떤 책을 보면서 아주 와, 피부로 와닿게 느낀 게 있는데 장미를 장미를 장미라고 부르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붙인다고 장미가 장미가 아닌가 장미는 다른 이름으로 붙여도 장미의 특유의 그 모양이 있고 특유의 향취가 있어요. 아주 단내가 있고.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를 장,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장미가 아니라 그래도 그 사람 그 장미는 장미로서의 역할을 한다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너 거짓 사도라고 예루살렘에서 추천 받아온 거짓 잘못 된 사람들이 그 오히려 참 사도인 저 바울 사도를 거짓 사도라고 그러고 뭐 의심하고 뭐 그래도 끄떡하고 자기 나에게 그런 그런 소리를 듣는 너희들 나에게 구할 것은 내가 주님께 충성하는 것만 구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늘 생명을 부여받았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하늘 생명을 발휘하고 살아가요. 하늘 생명의 모양을 취하고 하늘 생명의 향취를 드러내요. 그리스도를 아는 생명의 냄새를 그 향, 향기를 드러내요. 사망의 썩은 냄새를 풍기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 그 생명의 상 향취를 드러낼 수 있는 지혜와 방도를 다 주시고 또 기도로 그걸 취해갈 수 있게 하셨잖아요. 악한 자들은 뭐 끊임없이 끊임없이 사람을 미혹해가지고 아, 이제. 죄 지는 대로 나가자고 하는데 거기 보안에동하지 않는 거죠 <웃음>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제 가짜뉴스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가, 가짜뉴스가 완전히 다 가짜뉴스가 아니다 8 90%가 맞을 수도 있다 근데 가짜뉴스를 가지고 상대를 죽이는 일을 해 그게 나쁜 거죠 근데 뭐 태극기 부대 얘기도 했는데 사실 그건 예고요. 태극기 부대 자체가 뭐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아무튼 그리스도인의 성향 발휘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분법적으로 나쁜 사람 다 쳐내고 우리만 옳다 하면 절대 주님의 생명을 발휘하고 그 거룩한 사회를 이룰 수 없고 세상에서 빛이 될수 없고 세상에서 의의를 행사할 수 없어요. 그 발휘세척이에요. 오히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오히려 내가 무슨 조롱을 받고 비방을 받아도 주님의 향기를 발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게 생명 이 있는 자의 마땅한 자취, 자취가 되는 거예요 삶의 자취가 목회를 하는 사람이거나 안 하는 사람 성도건 간에 그런 성향 발휘를 하고 살아가요 위로부터 난 사람으로서 사람을, 성향 발휘. 뭐, 아는 것처럼 다 지적하고 해도 그 속에는 그 썩은 게 들어있으면 그게, 그 성향 발휘가 좋지 않은 거예요. <웃음> 겸손히, 아상 없이. 그렇게 부안해동 시킨, 근데 거짓 뉴스에 부안해동해가 과연 아, 나는 어느 편에 들어야 옳지. 야, 누구를 지지해야 옳지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 또 다른 그, 그 살인을 주, 저질리는데 그 동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진리를 지키는 게 아니고 진리가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요. 내가 묻힐 일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절대 그러면 안 돼. 아무튼, 그, 명령에 대해서, 내 그, 부패한 것들을 잘 알고, 그걸 건드리는 것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걸 제어하고, 철저히 벗어버리고, 세 사람의 성향을 발휘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게, 적극적인 부분인데요. 정당방어, 인내로 징계를 받고 고요한 마음과 즐거운 마음,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첫 번째 것보다 더 적극적인 행동을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듯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소명과 직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루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리토께서 내 안에서 사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결코 사람은 스스로 무엇을 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이신칭의 그 은혜를 모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행해서 뭘 따내려고 하거든요. 내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주님이 아들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걸 알면 내가 그뭘해 가지고 내 내재적인 의의를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의 의의를 훼손하고 회방한 부분이 더 많다는 걸 알고 과정 속에서 주님의 궁유를 바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토께서 사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억울한 일을 혹 당해도 정의감이나 보복심의 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토와 같이 죽는 것이 영광인 줄 알고 가는 거죠. 수제방과 같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도를 믿, 믿,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폭력에 맞서서 사람의 에, 생명을 방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게 이제 정당방위인 건데요. 일반 사회 속에서 우리가 정당방위가 허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은 할수 있어요. 집안에 누가 강도나 강간범이 들어와서 그, 내 자식을 강간하고, 내, 제 뭐, 중요한 걸 훔쳐가려고 하면 그 대항하는 게 마땅하죠. 그 그거는 대항할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응. 그러니까 그러면 아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또 주님께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 대항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그 취하는 거는 그 잘못된 건 아니야. 그것은 이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 모모든 그, 그, 그, 그, 그 인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거하고 또 다른 차원이에요. 주님의 진리를 세워 나가는 측면하고 또 다른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래요. 내 생명이 죽는다 할지라도 내 생명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거지. 여기 이제 아우슈비츠의 비극에 대한 그리고 이제 그 디트리이 본 회포에 대한 비유가 지금 여기 이제 들어와 있는데 사실 아, 당시 유럽, 그 독일 같은 경우는 국가가 교회, 국가와 교회가 같은 맥락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교회 아주 고룩한 교회처럼 행사를 했어요. 근데 그게 완전 잘못된 거죠. 정치인들이 그 기독교를 극우파주의적인 쪽으로 몰고 가가지고 유대인들을 아주 박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자가 돼가지고. 아주 잘못된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것에 대해서 한거하기 위해서 뒤들이본 회포가 이제 그 어떤 역할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 미리 들통이 나서 이제 죽게 됐는데요. 아무튼, 그것이 과연 잘한 것이냐, 못한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따지기 이전에, 그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일을 했는가. 당연히 내 집안, 그게 내 집안의 경우를 생각해 본말이요 정당적으로 방해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할 때. 그것을 그저 정당하게 생명을 발휘해서 취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개가 와가지고 막 난리치면 개를 때려서라도 몰아내야 될거 아니에요? 개한테 물려 죽는 게 주님의 뜻이다고 물려 죽게 내버려둡니다. 그럴 순 없는 거죠. 아무튼. 그이 그 히틀러는 어마어마하게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유럽에 900만명이 살았는데 그 중에 600만명을 죽였답니다. 애들 100만명, 여자 200만명, 남자 300만명 그리고 슬라브족, 또 집시족 이런 사람들 다인종청소를 해버렸어요. 동성애자들 뭐 동성애자도 죽이고 다그 장애인들도 다 죽여버리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것 같지 그런 일을 아무튼 그런 그런 그 잘못된 그 기독교 그파들의 주장에 대항해서 프랑스의 그 위그노들 위그노들이 오히려 유대인들의 생명을 보호해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웃음> 그 샹봉의 트롱매 목사가 봉수하는 그 개신교 공동체가 유대인들을 보호해줬다. 유대인들이 참 괴물들이지만 사실은 그, 그, 사실은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그 악, 악, 악의 종류도 이참 매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악한 자사단의 그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몰라가지고 휘둘려서 끌려가는 사람들 있어요. 휘둘려서 끌려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돌이키는 것은 신자들의 일이에요. 신자들의 일이라요 아무튼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세운 일에 그, 그, 애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 인내 끝까지 뭐 욥의 요배, 욥의 인내도 보이고요. 욥이 뭐 아내가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어도 인내했잖아요. <웃음> 물론 개인적인 고통이 너무 커가지고 낫나를 저주하기도 했지만 그 욥의 인내를 그 야고보서에서 인내, 그 말한 것처럼 말이죠. 그 아주 본을 보일 만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웃음> 아무튼 우리가 지난번에도 유다서 말씀 가지고도 말좀 봤는데, 그이 미가엘 천사장도 모세의 시체를, 가, 시체를 가지고 변론, 변론할 때 주께서 너를 굳짖기를 바란다 는 정도로 표현했다 말. 그리도인들이 그러니까 언어 학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요 건설적인 언어를 파괴적인 언어 쓰지 말고 생명적인 언어를 써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의분을 발해도 의분을 발해도 감정을 실지 않고 생명적인 언어를 써야 됩니다. 신자는 그 결코 이제, 이제 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고요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 그이 이, 이 살인하지 말라는 금 그, 그, 금령의 그 이면에 있는 명령 중에 제일 마지막 고요하게 잠잠히 즐거운 마음, 고통 가운데 찌들어가지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죽어도 고통 가운데 찌들리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도 유모를 발휘하면서.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그 생명의 그 발휘를 하고 살아가야 된다. 에, 그런 것이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일이 된다. 여기 재미있는 표현을 마지막 부분 했는데요. 매사에 지나치게 심각한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한낱 사람으로 행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재채 있는 농담 한마디에 심각한 상황이 풀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늘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지만 실은 그 자체로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닌데 그렇게 심각하게 에, <웃음> 느꼈던 것입니다. 이게 사실 저 아우슈비치에서 그 유대인들이 죽을 때도 요 좀,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아주 유머를 하면서 그렇게 인내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인들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 신자 아니에요. 기독교인 아니에요. 기독교인이라면 진짜 그리토인의 성품을 발휘하고, 진짜 언어 조심하고, 언어 참 조심해야 돼. 이게 참안 되는 게이 혀의 세계, 불의의 세계잖아요. 제어가 안 되는. 주님께 궁유를 구하고, 어, 그걸 고백하고 서로에게 그, 그런 도, 기도를 요청하고 살아가는 거예 이게 참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개명이 있지만, 거기 에 얼마나 그,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세우기 위해서 그 생명을 발휘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아주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세상의 구조적인 악을 알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누려가야 될 선을 알고 이세 부분을 다다치한 그런 명령을 내렸다. 그렇게 규례로 우리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자서 이렇게 잘 누려가려고 애쓰는 것도 성신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